오늘은 힙 골반 앞과 허벅지 앞을 스트레칭하는 어 쉬운 버전, 베이직 버전 같이 해보실 거예요. 준비물은 폼롤러가 있으시면 좋고요. 뭐 하프 폼롤러도 괜찮고 이렇게 라운드형 폼롤러도 괜찮고요. 이게 없으시면 수건만 있으시면 돼요. 수건을 돌돌돌 돌 말아가지고 약간의 높이감 있게 어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폼롤러를 우선은 누우셔서 골반 뒤 천골에다가 두실 거예요. 자 엉덩이 브리징으로 먼저 올라가셔서 푸멀러를 가지고 골반 뒤에다가 놔주세요. 절대 허리는 아니에요. 허리에다 두시면 안 되고 허리가 아니라 골반 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슴 들뜨지 않게 가슴 흐 내려주시고 한 다리만 먼저 밑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쭉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 다리가 돌아가버리지 않도록 발등이 천장을 반듯하게 볼수 있도록 해서 골반 앞에 요면이 시원하게 편안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호흡과 함께 해주시고 그대로 구부리시고 반대 다리도 밑으로 쭉 다리가 약간 무겁게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손, 숨을 계속 쭉 쉬어주세요. 골반 앞이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한 다리씩 다 해보셨으면 그 다음은 두 다리로도 쭉 무겁게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허리가 들려져 있지 않도록 가슴과 갈비 몸통도 부드럽게 바닥으로 싱크홀처럼 쭉 내려가게 해주세요. 돌아오실 때두 다리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다리씩 천천히, 천천히, 그 다음에 골반을 들어주시고, 폼롤러 수건 빼주시고,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약간 조금 쉬셔도 돼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시고 포멀러를 치워주시고요.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자 편안한 버전은 손을 그냥 뒤에 짚지 않고 허벅지 위에 손 누시고 골반을 컬, 아치, 컬, 아치 이렇게 숨 쉬면서 해주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손을 뒤에 짚으신 상태에서 컬, 골반만 아치, 컬, 아치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골반을 C자 커브를 만들어주시고 AX자, A자 또는 뒤집어진 C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골반을 생각하시는 게더 중요하세요. 뒤에 짚으셔서 컬 하면 앞면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 아치 하면서 살짝 릴리즈, 앤컬앤 and 릴리즈 and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앞면이 좀 풀어졌으면 이제 회원님들 많이 아시는 런지 한 다리 앞에 한 다리 뒤에 90도 90도 하셔도 되고 조금 어, 스트레칭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조금 멀리 다리 짚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앞면을 늘리실 건데 앞다리 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돼요. 앤 o 자, 꼬리뼈가 뒤로 이렇게 엉덩이가 오리궁댕이가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고 라 생각하세요. 이상태 유지 그대로 앞으로 기대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앰, 두, 앞면이 늘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쭉, 시원하게, 앰, 두,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릎 밑에 패드 대주시면 돼요. 깊게. 일두한번더일후일두 해서 이렇게 런지 상태로 힌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쉬운 거 엎드려서 상체를 살짝 일어나 주시고 반한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그 다음은 발을 잡고 그 상태로 자 잡은 상태 유지. 그리고 그대로 상체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 상체가 내려가니까 다리를 조금 당겨지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을 다시 And 힘으로 다리를 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체가 내려가니까 시소처럼 다리가 살짝 잡아당겨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다리로 상체 든 상태에서 반대다리 구부리시고 잡고 그대로 상체가 내려가니까 다리가 앞면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고, 상체 일어났다가, a n 후,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호흡이랑 같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상태로 이제는 서서, 서 주시고, 한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 잡은 상태에서 골반 앞을 길게 무릎은 밑으로 해주시고 그 상태로 뒤로 기대주시는 거예요. 상체를 두발 들어도 돼요. 앤 후. 뒤로 기대요. 앤두 다시 앤두앤두 앤. 두. 이때 조금 주의하실 게 허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꼬리뼈는 밑으로 골반 앞도 길게 무릎도 밑으로 길게 그걸 유지하고 무릎이 구부려졌어도 같아요 요 앞면 무릎이 밑으로 길어지시고 그 다음이 뒤로 기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요 앞면이 늘어나실 거예요 자 그대로 한 다리를 구부린 상태 유지를 하시고 이 면에 옆면을 늘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면으로 이렇게 사이드를 레터럴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앤 둘.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이 길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면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앤 둘. 밸런스가 안 되시는 분들은 테이블이나 의자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바로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두 손을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앞을 잡고 이렇게 이용해서 옆면과 앞면을 같이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보실게요.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숨, 후, 브릿지 두 번만 해보실게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올라가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한번더 내쉬면서 후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자 브리징으로 올라가서요 폼롤러를 천골 뒤에 쭉 가지고 오세요. 허리 말고 골반 뒤그 상태로 가슴도 후 내려놓고요. 한 다리만 밑으로 쭉 펴주셔서 그대로 10초. 한숨 후셋넷 다섯 여섯 숨 쉬면서 골반 앞 길게 여덟 아홉 1 좋아요 다시 갖고 왔고 반대 다리 후둘셋넷 다섯 가슴 내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아요 그대로 두 다리 쭉 펴셔서 열 카운트 후셋 넷 다섯 여섯 발등 길게 여덟 아홉 열 좋아요 한 다리씩 구부리시고 그대로 엉덩이 폼롤러 밑으로 스르르르 밀어주시고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이제는 옆으로 돌아 일어나셔서 닐링으로 힙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자 무릎 꿇고 앉으시고 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 그대로 한 손씩 뒤를 짚어주세요 만약에 이 동작이 불편하시면 가깝게 잡으셔도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컬 그대로 그냥 호흡하시면 돼요 흐, 쭉, 무릎이 너무 아프시면 은 팔을 손을 조금 가깝게 드셔도 돼요. 셋, 한번 더, 골반 컬, 넷, 좋아요. 잠시 일어났다가, 자 다시 한번더 해보실 거예요. 손 뒤로 살짝 짚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컬, 그렇죠. 다시 후 호흡하시면서 골반컬 두번더후한번더후 골반 앞에 허벅지면 길게 자 좋아요 자힙 일어나시고 그대로 런지 다리로 이제 힙 스트레치 가실 거예요 한 다리 앞으로 90도 자 그대로 그대로 골반을 살짝 컬을 하시고요. 살짝 컬 그대로 앞으로 기대주세요. 그대로 10초 후. 허리가 너무 전만 되지 않도록 후. 길게 여섯, 6, 7, 8, 아10 그대로 일어나셨다가 다시 한번 골반 살짝 컬 해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발 바꾸실게요. 자, 반대 다리에서 골반 지그시 컬 유지 그대로 앞으로 지그시 런지 밀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골반 9, 그대로 앞으로 기대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일어나시고 자 이제 엎드리실 거예요. 그대로 엎드린 상태 앞에 있는 힙을 계속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자 이마 대시고 오른다리 밴드 그대로 그 손을 발 잡으시고요.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다리를 지그시 당겨주세요. 그대로 호흡 계속 다섯 여섯 골반 앞이 바닥에 붙어있도록 열 그대로 다리 풀어주시고 다시 상체 일어났다가 골반 지그시 바닥 딱 붙여놓으시고 컬 그대로 무릎 구부리셔서 그손 발을 잡아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시면서 엎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당겨져 오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꼬리뼈 밑으로 길게 하세요. 무릎 쪽으로 좋아요. 풀어주시고 상체 일어났다가 반대다리에 골반 살짝 찍으시컬 손, 발 잡아주시고 상체 밑으로 시소처럼 내려가면서 다리를 당길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시고 상체 일어났다가 다시 꼬리뼈 뒤꿈치 길게로 무릎 접어서 네 잡아서 상체, 후, 계속, 둘, 호흡하세요. 셋, 넷, 다섯, 골반 앞이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여덟, 아홉, 열, 좋아요. 그대로 다리 풀고, 그대로 손짚고 일어나시고요. 그대로 쭉, 그대로 일어나셔서 한 다리 잡는 비슷한 동작이에요. 한 다리 무릎 잡으시고요. 두 무릎의 위치가 같게 할게요. 자, 앞에 무릎을 밑으로 길게, 골반 앞이 열리게, 자, 그 상태 그대로, 팔만세, 그대로 호흡하세요. 후 밑에 다리 서 있는 다리 구부리는 다리 다 무릎이 길게 그 상태로 골반 컬 그대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할 거예요 후쭉앤두번 두 더요 셋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그렇죠 앤넷 대로 자, 무릎 앞에 길게 해줄게요. 무릎 뒤로 길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만큼만. 자, 허리 전만 되지 않게 조금 더, 조금 더, 일곱, 여덟. 그대로, 좋아요. 반대쪽. 무릎 구부려서 발등 손으로 잡고요. 두 무릎의 위치 같아요. 골반 약간 컬. 그렇죠. 팔 만세 하셔 주시고 서 있는 다리 무릎 구부리는 거후쭉 엉덩이 빠지지 않게 좋아요 앤둘 꼬리뼈 뒤로 가지 않게 밑으로 내려가게 셋둘넷 자, 그대로 발등 뒤로, 무릎 살짝 더 뒤로, 배나마 나오지 않게, 허리 밀리지 않게, 후, 후, 일곱, 여덟, 좋아요. 그대로 발 풀고. 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치. 두손 머리 뒤 깍지, 기지개 사이드로 후, 옆면 쑥 늘려주시고, 엉덩이 납작하게, 배 납작하게, 후, 둘, 한번 더, 후, 앤, 쭉, 키 커지고, 반대, 후, 앤, 둘, 좋아요. 자, 이제 어깨 으쓱, 앤, 다운, 한번 더, 어깨 으쓱, 앤, 다운, 한숨, 후- <웃음> 잘 하셨어요